본격적으로 첫 번째 최선경님부터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선경입니다. 저는 호구심 많고 정많은 영어교사이자 교사성장학교인 고려학교 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학생과 교사 모두가 행복해지도록 돕는 체인지 메이커로서 배우고 익힌 것을 퍼뜨리기가 전공입니다. 체인지 메이커가 뭔가 라고 궁금해 하실 건데요. 체인지 메이커는 말 그대로 변화를 만드는 사람이고요나 자신의 변화에서 출발해서 주변의 변화까지 이끌어 내는 사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체인지 메이커들의 여정을 살펴보면요 주변의 문제를 우선 발견한 후에 해결책을 찾아보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 보고 이렇게 저처럼 저의 경험을 퍼뜨리는 이런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저는 학생들이 이런 체인지 메이커로 자라기를 바라는데요 학생들이 이런 체인지메이커로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먼저 체인지메이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제가 중등학급경영이라는 책을 내면서 큰 제목을 행복한 교사가 행복한 교실을 만든다로 잡았는데요. 행복한 교사는 어떻게 하면 행복한 교사가 될수 있을까요? 다양한 요소가 있겠지만 저는 서로 지지하고 응원하는 그런 동료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교사성장학교인 고려학교를 만들었고요. 어, 고래는 정호승 시인님의 그런 시에서 나오듯이 꿈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고미래 그래서 미래로 가는 학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 저희는 어, 체인지메이커들의 어, 모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 자신이 이미 무언가를 하기에 충분한 존재이다. 교사가 먼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학생들을 지도하자 어, 이렇게 상호성장을 지원하는 학교이고요. 이런 취지가 잘 드러난 고래학교 교과를 잠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취지로 저희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어, 저는 이외에도 어, 번역부터 시작해서 공조도 많이 출간을 했고 어, 개인 에세이도 많이 출간을 했고요. 그리고 교사 대상의 이런 연수 강사라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 올 초만 해도 제가 세 권의 책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사 대상 어, 책도 있지만 배움 관련된 그리고 뭐 새벽 기상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모든 과정이 저는 체인지 메이커가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꿈을 이루면 그 꿈은 다른 누군가의 꿈이 된다고 하는데요. 어, 저는 어, 이렇게 저처럼 체인지 메이커로서 활동하고자 하는 교사들의 롤 모델이 되고 싶습니다. 어, 제가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할수 있는 그런 어, 배경에는 창조적 자신감이 있습니다. 근자감이 아니고요. 창조적 자신감인데요. 내가 잘 못하는 일에 도전해보는 것, 덜 완성된 것이라도 세상에 꺼내놓 자신감을 가지고 제가 오늘도 이렇게 어, 프레젠테이션 어, 이렇게 대회에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요. 어, 앞으로도 저는 체인지 메이커로서 어... 안녕하십니까. 두 딸과 함께 금융쇼핑하는 엄마 윤상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금융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금융하면 어렵다, 공부해야 될것 같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다. 자, 쇼핑하면 어떠세요? 벌써부터 즐겁고 신이 나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지출이 일어나서 남편이 싫어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금융과 쇼핑을 한번 합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을 쇼핑하면 어떤 일이 이루어질까요? 자, 여기 있는 우리 엄마가 쇼핑백에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금융을 담았습니다. 그랬더니 쇼핑하러 나갔던 나의 돈이요. 두 배, 세 배가 돼서 나의 지갑으로 두둑하게 들어왔네요. 그렇습니다. 금융을 쇼핑하게 되면 나의 지갑이 두둑해지며 우리 집의 자산이 커져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시대에 살면서 이렇게 올바른 금융 쇼핑을 통해서 우리 가정의 불을 이뤄야만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고민이 있죠. 이렇게 쇼핑백에 어떤 금융을 담아야 될까 고민이 됩니다. 자, 여러분 쇼핑하실 때 명절날, 크리스마스날, 쇼핑 목록 리스트가 모두 다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마다 우리 구조, 가족들이 이루고자 하는 삶의 목적이 다른 것처럼 우리가 담아야 하는 금융의 리스트가 달라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이런 금융 쇼핑을 올바른 방향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네저 금쇼 맘을 만나시면 여러분의 모든 고민이 해결이 되시는데요 저는 지난 과거에 증권사를 통해서 13년간 재정 컨설팅을 통해 고객분들의 돈을 모아드리는 자산관리 일을 하면서 다양한 금융 솔루션을 어드바이징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여지까지 해드린 고객의 수는 1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현재 관리해드리고 있는 고객의 자산은 100억 정도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최초로 영국 왕실에서 인정한 여성 전문 재정 컨설턴트이고요. 처음 들어보셨죠? 능력 있는 재정 컨설턴트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학교, 병원, 직장, 도서관에서 가정경제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온가족의 경제교실 선생님입니다. 또한 저희 뒤에 이렇게 보이시나요? 네, 유대인들의 자녀경제 교육을 한국판으로 만들어서 얘들아 엄마랑 금융쇼핑하자고 라 하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주목받고 있는 가정경제 교육의 작가이기도 합니다. 또한 저와 같이 이렇게 금융권에서 일하고 계신 여성분들을 위한 여성정문재정컨설턴트 양성프로젝트를 교육하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저 금쇼맘을 만나시면 여러분 가정의 지갑이 이렇게 두둑해지고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나이에 원하시는 삶의 목표를 이뤄가시면서 아름답게 인생을 완성하실 수 있게 됩니다. 어떠신가요? 저와 함께 올바른 금융쇼핑을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더 나은 삶을 돕겠습니다. 저는 뚜딸과 함께 금융쇼핑. 당사 이교합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힘이 되는 신용이란 제목으로 신용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이라 했을 때 무슨 생각이 납니까? 어릴 때 우리 손따장 찍는 거 기억나죠? 그리고 신용을 땡땡땡이라고 한번 우리 요약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저는 신용을 경제 성적표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성적 올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평소에 관리해야 됩니다 신용도 마찬가지예요 나무를 키우듯이 평소에 관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신용을 자연스럽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석가화가 중요합니다 석가화 시키는 방법을 저 이름 석자 초성 퀴즈로 진행할까 합니다 무엇이 보입니까? 예 이가 보이죠 이를 튼튼하게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는 부모로부터 물로 받아야 되고 두번째는 귀찮더라도 하루에 세번 내지 네번 칫솔질 해야 됩니다 하루에 세번 내지 네번 자연스럽게 칫솔질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체제라돼서 그런 겁니다. 그두 번째 보이는 건 뭡니까? 이정표입니다. 저 이정표 보기 전에 우리 분명히 먼저 해야 될게 있습니다. 내가 서울갈 것인지 부산갈 것인지 대전과 목적지를, 목표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습관을 만들 때 목적을 분명히 하면은 잔스럽게 습관이 됩니다. 이, 이니까 저 성은 이 갑니다. 네, 두 번째, 이런 교통에서 사고를 줄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호등이 없어요. 이 흐름을 계속 관찰하면서 잘못된 차선은 변경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습관화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건 고쳐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 중간 글씨는 됩니다 예, 네, 마지막에 저 몸에 가 갑옷입니다 갑옷 갑옷은 언제 있느냐 평상시에 있지 않습니다 비상시에 전시에 있습니다 저렇게 무거운 옷을 입는 거는 비상시에 저 옷이 나를 보호해 줍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습관이 내 보호해주기 위해서는 습관화 될 때까지 참아야 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습관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제 갑으로 끝났으니까 저, 저 이름 이교갑.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k 모은릉능에 근무한 후에 2012년도 은퇴하고 나서 지금까지 금융기관 강사 내지는 한국장학재단 대국문화재단 멘토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점부터는 재택근무하면서 신용협의원회 복지 컨설턴트로 하고 있습니다. 예, 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강의 시간 중에 중간중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름 석자는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석관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목표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잘못된 거는 계속해서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 습관화 될 때까지 인내가 필요하다. 또 관키어드 워드가 중요합니다. 이게 예, 어디 차입니까? 머입니까 몸통입니까? 목입니다. 오늘 목차 보겠습니다. 오늘 목차는 신용의 중재성과 관리법 그리고 우리가 부채 관리 및 금융 사기 예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돈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 오기를 해야 되는 오기. 모이 썩이, 기 굴리기, 지키기, 빌리기, 오기로 하면 됩니다. 또그 자세한 내용은 우리 다음에 본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있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웃으며 살고 싶은 여자. 내면 에서 우러나서 웃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김예승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하루 평균 90초 웃는다는, 웃는다고 주식, 조사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80평생을 웃어도 20일밖에 못 웃는다네요. 파이팅 넘치는 웃음이 있는가 하면 평화롭고 잔잔한 행복한 웃음이 있습니다. 저는 인간의 웃음은 행복을 만드는 첫 번째 본능이자 우리가 가진 가장 멋진 본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웃음은 행복을 느끼게 하는 원료인 셈이죠. 우리의 음식 맛을 내는 천연 조미료처럼 마음에서 우러나는 아름다운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내 마음 속에 미운 사람이 없는 것, 그것이야말로 천연 사이다 같은 명쾌한 웃음을 웃을 수 있, 있는 길로 인도해 줄 것이라고. 제가 미운 사람을 없앴던 방법은 마음을 열고 대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제 20년 이상 신랑 제 두부 제조업을 하는데 도와주면서 정말 힘든 손님들이 옵니다. 그런 손님들을 보면 눈빛도 마주지지 않았던 제가 정말 친한 분들하고 그 미운 사람들이 같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어느 계기가 돼서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해보니 너무 그분들은 감정이 없는 거예요. 진짜 저에 대해서 해맑어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그래서 그 뒤로는 그 나쁜 감정, 미운 감정이 싹 없어지더라고요. 그렇게 미운 사람을 없애고 나니 저는 이제 해맑은 웃음을 자연스럽게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답니다. 웃으면 좋은 이유. 그 이유는 면역력이 강화되고 스트레스 호르몬도 감소되고 혈액순환도 개선시킨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조사된 바가 너무 많지만 여러분은 어떻게 웃음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요? 그걸 찾는 게 오히려 많은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코믹한 영화를 보든 유튜브를 보든 저는 오늘부터 가까운 친구와 또는 지인과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하며 하루 10분 정도 웃어보려고 노력하렵니다 웃기만 해도 면역물질이 20배가 증가된다네요? 하루 10분만 웃어봅시다. 여러분은 평생 웃는 20일보다. 말씀. 다섯 배만은 100일을 더 웃게 될 것입니다. 말씀. <웃음> 제가 이렇게 도전하는 데는 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것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편안하게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는 제 현재가 감사한 마음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수 있는 평화로운 사람이 되고자 도전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미포토 대표이자 쇼호스트 이손입니다. 저는 자기소개에 앞서서 영상을 짧게 하나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지금 보신 영상은 제가 직접 방송을 한 그런 장면입니다. 어, 방송을 하나 만드는데 참 많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죠. 그렇다면 과연 이 영상 속에 스튜디오 안에는 총몇 명의 쇼스트가 있을까요? 자, 쇼스트는한 명이죠. 그렇다면 스탭은 총몇 명일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네, 정답은요. 0명입니다. 0명. 저밖에 없었습니다. 자, 요즘은 우리 시대를 세포마켓의 시대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만큼 세포 단위로 1인 미디어 시대가 이제 1인 1마켓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라이브 커머스에 진출하신 분도 정말 많아지고요. 그만큼 경쟁력이 필요한 시대가 됐죠. 여러분, 우리 집에 있는 그 전화기, 뭐 계산기, PC, 카메라 다 갖고 계실 텐데 이걸 요 외출할 때마다 우리가 다 갖고 나간다. 하면 무게도 무게고 짐도 정말 어마어마하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런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지금 쓰고 계신 스마트폰입니다. 이게 바로 올인원의 개념이죠. 그렇다면 라이브 커머스도 올인원 시대. 저는요. 어, 지금 방송을 기업체에서 그 갖고 계신 쇼핑몰에 가서도 하지만 실시간 라이브 방송이 가능한 쇼핑몰 채널을 또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쇼핑몰이 없으시다면 도움을 또 드릴 수있고요 쇼핑몰이 있으신 분은 또 제가 하나의 마켓 채널을 또 개설하시는 그런 효과를 드리면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상품의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사실상 포장이 별로면 가치가 많이 떨어져 보이잖아요. 그래서 방송에 좀더 세련된 옷을 입히듯이 포장을 하듯이 예쁜 앱 디자인으로 여러분께 좀더 세련된 콘텐츠도 만들어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 라이브 커머스를 할 때는 이렇게 핸드폰 화면 하나에서만 지금 구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프로듀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카메라가 여러 대가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은 효과 그리고 여기에 동영상이나 영상을 또 이미지를 좀더 세련되게 표출하면서 고퀄러티의 방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고객이 좀더 많이 유입되는 그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고객이 많이 들어오면 뭐가 오를까요? 매출이 오릅니다. 그래서 기업체에서 굉장히 좋아하시고 또 PD나 MD를 또 고용해야 된다 이런 부담도 없으시면서 인건비도 그렇게 많이 줄다 보니까 비용도 줄고 그래서 M분의 1에 대한 부담도 줄어서 결국에는 수익이 증대가 되죠. 그렇다면 진행만 하는 쇼호스트와 올인원 쇼호스트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쇼호스트와 함께 일하고 싶으십니까? 지금까지 저는 올인원 쇼호스트 이소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넘어 인생의 자유를 선물하는 하브맘 코치 김희정입니다. 어, 저는 유대인 교육 전문가로 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전에 저의 인생의 여정을 잠깐 돌아보려고 하는데요. 어, 저는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회계사무실 및 회계법인에서 일을 시작했고요. 어, 그리고 부동산 교육회사에서 상담 실장을 거쳐 지금은 어, 유대인 교육 및 라이프코치 또 그리고 앙트로 어, 프러너십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기업가 정신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지금은 2020년부터 어, 좋은 멘토 강사님을 만나서 재무 컨설팅도 함께 하고 있는데요. 앞서 했던 모든 일들에서 이 재무에 관한 교육과 컨설팅이 정말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너무 많이 느꼈기 때문에 어, 이 일을 또 함께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어, 먼저 제가 유대인 교육 전문가라고. 앞에서 저를 소개했었는데요. 유대인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나요? 네, 뭐 부자다, 똑똑한 사람이 많다, 뭐 이런 거 떠오르시기도 하지만 사실 네, 이런 회사들도 많이 떠오르시죠. 유대인의 이런 성공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유대인의 유대인 교육에 관심을 되게 많이 갖게 되기도 했는데요. 제가 여기서 소개하고 싶은 유대인 교육의 핵심은요. 네, 티쿠 올람과 생명이라는 단어입니다. 티쿠놀람과 생명. 왜 그럴까요 티쿠놀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을 더 좋게 만들다 라는 의미 인데요. 이것은 우리의 홍익인간 정신과 비슷한 개념인 것 같아요 어 우리 사람들은요 세상에 뭔가 좋은 일을 했을 때 되게 행복해지 잖아요. 그건 종교를 불문하고 모두가 다 그런 것 같은데요. 저는 모든 사람이 세상을 더 좋게 만들겠다라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생명은 무엇이냐 우리 어, 유대인의 성인식에서 받는 그세 가지 선물을 아시나요 네, 토라 시계 그리고 돈입니다 네, 토라는 이제 경전이죠 네, 이세 가지가 모두 생명과 관련이 있는 단어인데요 어, 이것에 대해서는 자세한 것은 저의 교육 프로그램에서 만나보시기를 바라고요. 제일 앞에서 제가 어, 경제적 자유를 넘어서 인생의 자유를 선물하는 사람이라고 머니라는 책에서 토니 로빈스가 말한, 말한 한 말을 빌어서 저를 소개했는데요. 라이프 코치인 토니 로빈스처럼 각 사람 안에 담겨있는 강점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도록 코칭하는데 경제적인 문제가 더 이상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지금 잠깐 코칭을 내려놓고 유대인 교육과 함께 재무 컨설팅을 배우고 교육하고 또 상담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자유가 최종 목표인 분은 계신가요 없으시겠죠 그 경제적 자유를 통해서 더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기 때문에 우리는 경제적 자유를 갈망하고 있는 것일 겁니다. 어, 우리 여기 에 계신 다른 선생님들도 진정 원하는 삶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그 길에 제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네, 시간이 지금 다 됐기 때문에 맨 마지막 인사 전에 종료가 됐습니다. 네, 6번 김희정 프레젠트 셨고요. 저희가 곧바로 다시 어, 투표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하부타 교육에 대해서도 본인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른 분들의 어떤 의견이 모아졌을지 설문조사를 종료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공유하겠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2차에는 진출을 못하시게 됐고요. 어 저희가 많은 분들 중에서 손수호 이사님께서는 또 어떻게 보셨는지 의견을 잠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손수호 이사님 간단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저는 이 심사하는 거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어, 오늘 또할수 없이 <웃음> 예. 어, 저는 심사 이전에 어, 김희정 선생님한테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이 3분 PT를 준비하면서 어,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어요. 네, 그럼 3분 PT를 그동안 해보신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없으시죠? 예, 그러니까 저도 3분 PT 그전에 이제 강의를 시작할 때 3분 PT를 자꾸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예, 그분도 여기 지금 같이 계신데 막 3분 PT 준비할 때마다 아주 짜증이 났었어요. 그런데 어, 지금 이렇게 보면서 그때가 생각이 나는데 어 저는 그 목소리는 굉장히 차분하게 좋으셨다는 라 느낌이 들고요 또 말의 속도도 굉장히 어, 잘 조절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너무 빠르지도 않고 느리지도 않고 근런데 어, 중간중간에 어어 어, 이게 너무 많이 들어가요 지금 한 최소한 30번 이상은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누구보다 본인이 더 잘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오늘 3분 PT를 어떻게 했는지 예, 이 3분 PT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공부가 됐던 건 사실이에요 처음에는 굉장히 그 짜증나고 힘들었지만 근데 어, 저도 자꾸 또 어를 하게 되네요 예, 그 <웃음> PT도 그냥 깔끔하고 좋았던 것 같고요 어, 다시 한번 그 녹화를 한 거를 좀 보실 수 있으면 보시는 게 가장 좋은 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와, 저희가 1회 지금 3분 PT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딱 절반 정도 지금 맞습니다 저희가 오늘 14분이 프레젠터께서 이제 출전을 하시게 됐고요. 지금 이제 7번 분이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7번 남윤경 프레젠터님께서는 수익형 부동산 분양에 대해서 아마 발표를 해 주실 것 같아요. 네, 7번 프레젠터님 준비되셨으면 바로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익형 부동산으로 고객님들께 멋진 금태족이 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다울 플랫폼 대표 남윤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혹시 살사 댄스를 아시나요? 제가 30대 때 처음 살사에 입문을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나름 좀 유명했습니다 살사 한국을잘 추기 위해서는 수많은 연습과 경험이 필요한데요. 제가 경험해보니까 살살을 잘줄수 있는 방법은 바로 매너 좋은 고수의 손을 잡는 것이었습니다. 고수의 손을 잡으면 아무리 연습해도 안 되던 턴이 멀티 턴이 되기도 했고요. 고수의 손을 잡으면 그야말로 그한 곡이 멋진 작품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단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나를 배려해줄 줄 아는 고수의 손을 잡아야 된다는 것인데요. 상대방의 감정을 배려하지 않고 자신만 돋보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을 우리는 고수라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쇼를 하는 쇼맨입니다. 이런 쇼맨을 만난 파트너는 이 한국이 너무나 민망하고 얼마나 끔찍할까요? 저도 경험해봐서 아는데요. 이건 매우 끔찍합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팔고 싶은 물건을 가지고 자기의 말만 하는 사람, 고객의 입장은 안중에 없는 사람을 우리는 고수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부동산의 고수는 설사의 고수처럼 상대방의 입장과 환경과 마음을 헤아려서 최대한 최고 효과를 아울러내는 사람만이 진정한 고수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네. 고객님의 행복한 삶이 다울 플랫폼이 추구하는 비즈니스입니다. 저는 물건을 팔지 않습니다. 저는 고객님께 신뢰와 배려를 팝니다. 어, 저와 아름다운 댄스를 한국 출실 준비가 되셨을까요? 고객님은 아무것도 모르셔도 상관 없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부드럽게 리딩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으로 멋진 작품을 만들어 드리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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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부동산으로 멋진 작품을 만들어 드리는 다울플랫폼 대표 남윤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이버에 치면 나오는 남자 최진웅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핸드폰을 꺼내셔서 네이버 앱에 들어가신 뒤제 이름 최진웅 석자를 검색하시면 가장 맨 위에 나오는 사람 게 바로 저일 텐데요. 거기에서 많은 수상 정보가 있지만 한 가지는 보실 수 없으실 겁니다. 바로 제첫 자전거 대회일 텐데요. 저는 첫 자전거 대회에서 98등을 하면서 매우 저조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저는 처음에 나갈 때 너가 정도면 한 10등 하지 않을까 했는데 98등을 한걸 보고 깜짝 놀라서 그 다음부터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자전거를 매일매일 타고 저 스스로 나 자신을 바꾸니 그 다음 대회 3등 결국 목표하던 1등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은 이 운동뿐만이 아니고 공부 쪽에서도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해서 우리 저희 명원고등학교의 영재학급 대표가 되기도 하고 반장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하는 물건이나 공간을 갖기 위해서 이뒤 보이실런지 모르겠지만 이 검은색 방도 제가 직접 칠한 것이고 이제 멋있는 머리도 제가 하고 싶어서 했고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노트북도 제가 사고 싶어서 구매한 것입니다. 모두 제가 원하는 건 이루고 제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는 최진홍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보여지는 것도 있겠지만 보여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 내면 세계인데요. 저는 저의 내면 세계를 원하는 목표는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나의 영혼만큼은 내 것으로 해라.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영화의 대사인데요. 내가 어느 외압에서도 누가 시켜서 누가 좋다고 해서 라고 하는 거다 필요 없고 내가 좋다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해라 라는 그 영화 대사를 뒤준노고아 내가 나쁜 짓을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 친구를 도와줘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두 가지의 신념을 제가 세우고 지키고 있는데 첫 번째 신념은 거짓말하지 않기입니다 하지만 거짓말하지 않는 건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 내가 당연 피해를 입고 안 들키는 게 확실하다면 은 거짓말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이거를 하고 있냐면 은 거짓말할 상황을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뭐 숙제를 안 해왔다면 숙제를 미리미리 해서 아예 거짓말할 상황을 없게 만드는 그런 방법을 택하고 있고 두 번째 신념은 상대가 누구든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나에게 부당한 걸 하거나 무서운 친구들이 나에게 돈을 뜯거나 그랬을 때야 이건 좋지 않은 것이야 난 하기 싫어 선생님 이건 잘못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 제 안에 내면 세계와 멘탈을 점점 강화시키고 있고요 이렇게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것, 원하는 것, 목표하는 것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고 그런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되기를 기원하는 최진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후아유 안녕하십니까 강진선입니다 먼저 영상 한번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힘이 <웃음> 뚝뚝 떨어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버지 나는 누구예요? 라고 했는데요. 오래전 CF의 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일까요? 제가 요즘에 나는 누구일까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나를 낳아준 부모님한테도 엄마 나 정말 누구야? 요즘 내가 왜 그러는 거야? 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 아빠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웃음> 아, 왜 그러냐면 요즘 제가 되게 울적했다가 우울했다가 화가 났다가 또 갑자기 굉장히 기분이 좋아졌다가 저의 감정을 주체할 수 없는 날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백세 건강이라고 하죠. 팔팔한 백세를 살아야 되는데 여자 나이 49세, 평균 49세가 되면 바로 원치 않지만 갱년기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갱년기는요. 가만히 있어도 식은땀이 나고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홍조가 뛰고 괜히 가슴도 두근두근 뛰고 밤에 잠을 잘수 없을 정도로 이런저런 고민이 굉장히 많아져서 마음의 신정의 변화가 큽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를 저는 빨리 관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런저런 고민들을 가지고 알아봤는데 제가 찾은 답은요. 바로 나는 화애락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화, 애락이라는 답을 찾았고요. 보시면 꽃화, 사랑의 즐거울라, 그리고 웃고 사랑하고 즐기자. 맞습니다. 저는요. 웃음이 굉장히 많고 사랑이 넘치고 즐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정말 중요한 힘이 필요한데 어떤 힘이 필요할까? 그것은 바로 홍삼, 육년근 홍삼에서 올수 있는 진세노사이드라는 성분이 굉장히 힘을 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예, 여성의 갱년기에 도움을 줄 만한 화이락진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는데요. 어, 정관장에서 만들어서 믿을 수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화이락진에는 진한 에기스가 가득 담겨 있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이 부족한 저 같은 시대를 걷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요 저는 진세노사이드, 진세노사이드는 저의 진세노사이드는 쇼호스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굉장히 지금 저와 비슷한 제품을 원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또 저와 비슷한 감정을 가진 사람들에게 조금 더 먼저 제가 사용해보고 먹어보고 좋았던 것들을 소통을 하고 싶습니다. 누구보다 잘 설명을 해드리고 싶고요.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면서 같이 설명을 하고 친구가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진세노사이드를 모바일 쇼호스트로 생각하고 있고요. 당신의... 네, 진솔영사이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한번 오늘이 지나가기 전에 생각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진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후아이 네, 수고... 스마트폰 안으로 넣어드릴 친절한 민경쌤 신민경입니다. 어, 순간 당황스러우셨죠? 잠시만요. 왜 이렇게 갑자기... 네, 간단한 영상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수강생들의 이해가 부족하다 싶으면 직접 영상을 제작해서 알려주시기도 하고요. 심지어 개인 코칭까지 해주십니다. 굉장히 힘이 되고 그리고 선생님께서 어, 눈높이를 낮춰서 저희에게 알아듣게끔 하나하나 어, 잡아주시고 또 글을 써서 보내드리면 그걸... 수강생들의 이해가 부족하다 싶으면 집... 어, 저는 블로그 코칭을 하고 있는데요. 수강하신 선생님들께서 온라인에, 온라인 세상에, 네이버 세상에 눈을 뜨고 계십니다. 너무 즐거워 하시는 모습에 저 또한 덩달아 기분이 좋고 음, 수업시간이 기다려지곤 합니다.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서 월 1억 목표를 세우고 매일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는 선생님도 계세요. 그러면 지금부터 수강생분들과 함께 음, 꿈을 키워가고 있는 온라인 세상으로 들어가 볼게요. 비대면 시대입니다. 비대면 시대에 맞는 명함을 선생님들은 혹시 준비하셨나요? 여기서 생각을 잠깐 전화시켜 볼게요. 내가 누구인지 나는 무엇 하는 사람인지를 담고 마케팅까지 할수 있다면 어, 할수 있는 명함이 있다면 어떠실까요? 블로그를 예를 들어 볼게요. 나의 멋진 포트폴리오가 되어주고요. 네, 잘 정돈된 글이 어, 다채로운 나의 명함으로 손색이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스마트폰 안에 넣어드리겠다는 말씀 조금 이해하셨나요? 어려운 건다 버리고요. 아주 쉽게 효율적인 방법으로 알려 드립니다. 그렇게 해 드리니까 추천도 해 주시더라고요. 다시는 로고죠. 우리와 뗄래 뗄수 없는 플랫폼입니다. 소비자와 우리들을 연결시켜 줍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바로 시작하면 됩니다. 시작해서 꾸준하게 쭉 예, 포기하지 않고 하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조금 마음속에 꾸물꾸물 머릿속에 뭔가 떠오르시나요? 온라인 마케팅은 할까 말까 아니고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시간차만 있겠죠. 듣고 미루거나 아니면 바로 시작하는 분들이 있겠습니다. 지금 준비하십시오. 지금 시작하는 때가 여러분이 시작하는 때가 타이밍입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과정을 넣고요 관심과 개가수는 많이 들어보셨지만 M가수는 안 들어보셨죠 네, 13개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남자 김진입니다 제가 가수인지 아닌지 제가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끝이 아니라 길 가고 있다고 외치면 돼 네, 저는 오늘도 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미래의 직업, 웰리스 퍼슬리테이터 건강 코치사를 준비하고 있는 김진이라고 합니다. 아, 처음에는 자기소개 PT에서 음, 상품으로 바꿨습니다. 왜 바꿨냐 하면 김진을 팔고 싶었습니다. 김진을 브랜드로 팔고 싶었기 때문에 오늘은 김진사용설명서인데요. 제가 제주도에서 1월 1일부터 건강코치사 준비를 하고 있는 이유는 내 건강을 지키고 그리고 나를 지독하게 사랑해서 우리 부모님 두 분이 다 아프십니다. 우리 가족의 건강도 지키고 또 누군가의 건강을 코치할 수 있다는 그런 사명과 신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는 어 정말 대단한 멘토를 한분 모시고 있는데요. 우리 김효석 설득 박사님. 그리고 또한 분은 세라토닌 이시영 박사님. 그리고 제주도의 생명공학, 네, 대체의학, 네, 박사님이신 정은채 박사님에게 세 분에게 코치를 받고 있습니다. 세 분에게 코치를 받으니까 얼마나 삼삼하게 제 건강을 잘 지킬 수 있겠습니까. 제가 물도 이렇게 좋은 거 마시고요. 그리고 제가 파는 구엄닭과 그리고 제주도의 레드향을 먹으면서 아침마다 일어나면 몸무게를 재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몸무게의 알럽이라고 써있어요. 네, 체중계에 나를 지독하게 사랑하면 저는 90세, 100세 인생이 아니라 120세 인생을 설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주로 오시면 그냥 여행 오지 마시고 면역 힐링 건강 캠프, 네, 파도와 바람과 모든 그 뷰가 힐링인 비양도로 오십시오. 비양도에 저희 연수원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미래 직업 웰리스 퍼슬리테이터 김진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주로 오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문 트레이더 권혁준입니다. 요즘 시장이 정말 안 좋죠. 그래서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지 정말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부자들한테 한번 직접 물어봤어요. 이 부자들은 하락장에 도대체 어디에다가 투자를 하는지 정말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정답은 바로 나 자신이었습니다. 나 자신의 개성에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여러분들의 이 개성을 조금 더복돋다줄 맞춤 향수를 적극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아로마 포레스트의 나만의 향수 만들기 클래스예요. 요즘은 또이 NFT다. 뭐 대체 불가능한 것들. 그리고 정말 이뭐 희귀한 것들, 하나밖에 없는 것들. 그런 개성에 대한 이 가치가 점점 점점 더 높아지고 있잖아요. 이 아로마 포레스트의 나만의 향수 만들기 클래스는요. 이 정말 세상에 하나뿐인 향기를 향수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또어 맞춤 향수라고 하면은 맞춤 정장도 정말 비싼데 맞춤 향수도 그럼 비싼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명품 향수 가격의 10분의 1 수준으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약 3만원대로 만드실 수 있어요 지금이 저점이에요 지금, 투자였으면, 지금 투자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 향기에 투자한다는 게 조금 생소하고 아좀 고민이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꿀팁을 방출하겠습니다 향기 투자를 할때 성공하실 수 있는 꿀팁 제가 세 가지 정도 한번 기억해보시라고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꿀팁 최대한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투자하시라는 거예요. 명품이나 브랜드 향기 종류가 한 60가지나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의 향기를 내는 단일 향료도 30가지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향기들을 최대한 많이 맡아보시고 최대한 나의 취향 정보를 수집하세요. 두 번째입니다. 투자의 정석은 분산 투자죠. 한 가지 향이 마음에 들어서 한 가지 향만 사용하시기 보다는 여러 가지 향기들을 마음에 드는 순서대로 이렇게 메인과 서브 향기를 선택하시고요 원하는 비율에 맞춰서 블렌딩 하시는 거예요 이 정말 개성 있는 향기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만의 향기 투자 원칙을 지켜봐라 나만의 색깔 그리고 나만의 스티커 은은한 코롱 등급부터 이 진한 퍼 디자인 해보세요. 정말 세상에 하나뿐인 향수가 향기 전문 트레이더 권혁준이었습니다. <웃음> 제가 저점에 향기 에 투자라고 말씀드렸죠. 저도 지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저도 저점이에요. 저한테 많이 투자해 주시고요. 정말 이 본선에 가면은 <웃음> 제가 조금 더 멋진 3분 PT. 그리고 조금 더 멋진 무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연 프레젠터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어, 제가 <웃음> 갑자기 이게 이런 경험이 처음인데 이유 없이 비디오가 지금 꺼지는 바람에 제가 블랙 아웃으로 지금 계속 나가고 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어, 우선은 저희가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또 빠르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 프레젠터님 많은 분들께서 어떻게 보셨는지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설문조사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는 아 오늘 아쉬운 결과들이 정말 많네요 네 80%의 문턱에서 놓치셨습니다 네자 다음에 어, 다시 한번 도전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보셨는지 저희 순수 이사님께 잠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수 이사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 저는 그 음, 계속 프리젠테이션 하는 것을 보면서 6시내 고향 방송을 보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 뒤에 지리산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어, 너무 멋있네요. 네. 그 어차피 그 상품을 그 이제 홍보를 하시려고 하는 건데 아까 네. 그 이소은 선님 이소은 저기 프리젠터님이그웹 디자인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요 홍보할 때 PPT가 어, 사람들한테 눈에 좀팍 띄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아까 뭐 라이브 커머스 방송도 하셨다 그랬는데 그뭐 물론 이제 어 목소리가 이제 2시간 동안 말씀을 하셔서 그런 것도 있지만 어 그런 거는 있더라고요. 제가 목소리를 딱 들었을 때어저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야. 좀 믿어도 될것 같아 라는 그런 목소리에서 그런 게 느껴지는데 너무 그냥 계속 이렇게 착한 느낌만 들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강하게 어필할 때는 좀 톤을 좀 높였으면 좋겠고 어, 말의 템포도 또 느리게 할때 빨리 할때또 이런 것도 좀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고 어, 저는 진짜 이게 마지막에 여섯 가지인가 이렇게 나왔을 때사 어,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아까 PPT 어, 볼때 어, PPT에 그 글이 너무 또 많고요. 여기서 뭐 자연의 맛, 고객 제일주의 이렇게 키워드만 이렇게 적어놓고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하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사장님께서 말씀하실 때저 어, 제품은 믿고 먹어도 되겠다라는 느낌은 받았습니다. 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이제 오늘의 마지막 발표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마지막 프레젠터는 정태명 프레젠터시고요. 어, 해외 골프 전문가로서 글로벌 MVG 입회원을 평생 케어해 드립니다. 라는 회사 소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정태명 프레젠터님 준비되셨으면 곧바로 시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골프 매니저 정태명 차장입니다. 예, 먼저 이런 소중한 기회를 주시고 또 훌륭한 계획을 해주신 저희 한국프리젠터협회, 그리고 김효석 박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 저희 회사 한케이그룹, 한케이골프에 대해서 이 소개를 하기에 다소 딱딱할 수 있어서 좀재밌는 이야기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어 최근 어, 점점의 다른 프레젠터 분이 말씀하셨듯이 수많은 재테크 정보가 쏟아지는 가운데 골프 회원권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어이 골프 회원권, 어 저도 참 놀랄 정도로 이 수요 대비 한정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폭등하고 있어서 요새는 재테크 아닌 부테크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음 어떤 앞으로의 어 전망이 있을지 제가 한번 추측을 해보는데 이거는 재테크를 넘은 풀테크 바로 저 플레이테크 바로 즐기면서 재테크를 할수 있는 풀테크라고 처음 들으셨죠? 제가 만든 용어입니다. 이 부동산의 안정성, 주식의 잠재성 뿐만 아니라 즐기면서 할수 있는 재테크 한번 제가 왜이 산업이 점점 각광을 받고 있는지 천천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케이그룹은 저희 해외골프 회원권 국내 골프 투어, 또 VIP 커뮤니티, 골프 용품까지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이 중에서 제가 담당하고 있는 해외 골프 이 분야에 대해서 좀 짧지만 임팩트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한국과 인접한 다양한 국가의 해외 골프 회원권, 중국, 일본,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까지 다양한 나라의 해외 골프 회원권을 국내 총괄해서, 국내에서 어, 수건서를 받고 어,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각국을 대표하는 유명 골프장만을 엄선해 발굴, 수건서 계약을 통해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또 국내 유일의 명품 골프 상품을 고객들한테 선보이고 있습니다. TGS Total Golf Solution이라는 사명 아래 어, 이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대한민국 골프를 또 행복하게. 그리고 저희 회원님들의 골프 라이프를 평생 책임지는 목표로 갖고 아시아를 넘어 세계 넘버원 자리로 달려가고 있는 한케이 골프 글로벌 매니저 정태명 차장이었습니다. 시간이 좀 남으면 저희가 또 기획하고 있는 태국 골프 투어 이 골프 투어도 한번 관심이 있으시다면 저한테 아까 보셨던 명함으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제 선정 즉석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제 이사님. 네, 도전입니다. 1분 시간을 엄수해 주시고요. 네, 곧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좀 응원의 박수를 좀 보내주시면 어떨까요? 네. 일본으로 하시다 보니까 부담감이 크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시실시 아, 공교롭게도 연나로서 지금 정태명 프레젠터께서 바, 바로 이렇게 발표를 하시게 됐습니다. 네. 바로 도전하겠습니다. 네. 네 도전입니다. 이 프레젠테이션 자체가 저한테 큰 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사과의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일요일 날 김인석 박사님께 전화를 받고 잘 준비를 하고 있느냐 질문을 받았을 때좀 뜨끔했습니다. 제가 사실 제 인생에 여러 가지 도전이 있었는데 지금 하는 도전이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도전이 아닐까 저는 골프를 사실 어렸을 때 쳐보고 그동안 음, 운동과는 조금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사다, 살다가 이제 외국에서 생활을 하다가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이 해외 골프 회원권 이 분야를 접하고 나서 그동안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좀이 분야에 집중을 하고 싶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다 보니까 사실 오늘 프레젠테이션도 제가 사실 준비할 시간이 다른 분들에 비해서 상당히 짧았던 것도 있고 그것은 오롯이 제 탓이지만 여러 가지 지금 도전이 겹쳐있는 골프도 지금 새로 배우고 있고 많은 시간을 네, 여기까지입니다. 1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짧죠. <웃음> 네, 어, 수고하셨습니다. 그 도전이라는 키워드는 정말 잘 느껴진 것 같고요. 저희가 심사는 2차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곧바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 소외실로 심사위원분들이 이동하셔서 추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한분더 추가가 돼서 4번 참가자분들도 뒤늦게 참석 여부를 알려오셨거든요. 그렇게 돼서 이제는 어, 14번에 이어서 13번 이지연 프레젠터께서 즉석 PT를 진행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제판! 자 어떤 주제가 나오게 될지 시작하겠습니다 랜덤 주제로 선정을 하고 있는데요 즉석 PT의 주제는 바로 독서입니다 네 이지연 프레젠터님 <웃음> 바로 시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척박한 아스팔트 위에서 피어있는 민들레꽃과 혹시 네 들꽃을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저는 그 아름다움 속에 감동과 감사를 느끼게 됐습니다. 어 저에게도 독서는 그런 거 같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도 우리에게는 늘 감사를 가질 수 있는. 것밖에 없는 이유가 이 마음의 양식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정말로 감동과 감사로 밀려드는 그 척박한 아스팔트 위에 민들레꽃과 들꽃이 생각이 났습니다. 네 여러분 독서로 감동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이전이가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와 이게. 이 즉석 PT라는 게 정말 어려운 부분인데 지금 14번, 13번 두분 너무 잘해주셨습니다. 제가 아까는 실은 제 의견을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너무 답답했는데요. 이제는 너무 훌륭하시다고 좀 여유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에는 역순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김진 프레젠터께서 발표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1분 10초 전에, 그러니까 50초 발표하시는 시간에 바로 타임이 10초 남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진 프레젠터님 주제 선정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과연 어떤 주제를 선택하시게 될지 김진 프레젠터님이 발표하시게 될 주제 어, 이지현 프레젠터님과 마찬가지로 독서가 선택됐습니다. 네, 김진 프레젠터님 발표 바로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김진 프레젠터님 준비되셨나요? 네. 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일라라는 SNS 독서 모임에 매일 아침마다 눈을 떠서 새로운 책을 들고 독서를 하는 김진 웰리스 퍼실리테이터 건강 코치사람 음, 저는 독서는 마음으로 떠나는 여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먼 그런 동경하는 내마음속에 노스텔지아 같은 그런 아름다운 색채 같은 힐링 되는 그런 느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독서를 통해서 매일매일 내 손톱이 자라나는 것처럼 나를 매일매일 키워나가는 공기부여의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것들을 가지고 내가 인풋해서 누군가에게 아웃풋으로 네,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게독서의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오늘 밤도 내일 아침에도 눈뜨자마자 독서를 하면서 하루를 시작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시간을 정말 정확하게 거의 1분에 맞춰서 발표를 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독서에 대해서 프레젠테이션 펼쳐 주셨고요. 이제 다음 강진선 프레젠터님께서 준비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주제를 선택하시게 될지 이게 저희 보는 입장에선 정말 흥미진진하네요. 네, 이번 주제에 어, 목표가 처음 나왔습니다. 네, 강진선 프레젠터님 목표로 1분 PT 발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웃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목표는 책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일 시험인데, 내일 시험인 학생이 PC방 책상에 앉아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내일 시험이라면 오늘 독서실, 도서실 책상에 앉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 생각에 목표는 책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 인생의 삶에 있어서 오늘의 책상, 그리고 3개월 뒤의 책상, 1년 뒤의 책상, 그리고 10년 뒤의 책상을 나는 가까운 책상부터 먼 곳에 있는 책상까지 바라본다는 라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까 전에 고3 학생 있었죠. 지금 이 화면을 보고 있을 텐데요. 여러분 1년 뒤에 책상에 내가 어디 앉아있을지를 생각하셔가지고요. 지금 앉아있는 우리 책상이요. 지금 줌 수업을 하고 있는 우리 책상이요. 나의 도전을, 나의 목표를 조금 더 앞당겨질 수 있는 그런 책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전을 아끼지 마시고 우리의 목표를 하나씩 채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도 거의 정말 딱 맞춰주셨고요. 어,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사람이 조금 어, 위기에 처하면 힘이 나오잖아요. 지금 <웃음> 어, 모든 분들이 이 1분이라는 시간이 주어지고 화이팅! 발력이막 이렇게 나오시면서 아까보다 네. 오히려 훨씬 더큰입력 있는 PT를 지금 해주신는것 같아요. 네. 어,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제는 말 잘하는 고3 프레젠터 최진웅 프레젠터님께서 준비를 해 주시겠습니다. 자, 어떤 주제를 선택하시게 될지. 네, 1분 프레젠테이션의 주제. 네, 어, 최진웅 프레젠터님께서 말하는 행복 정말 궁금해지거든요. 네, 준비되셨으면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제 생각을 말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제 말을 경청해 주니 참 행복하죠 하지만 요즘 사람이나 어른분들 혹은 제 주변 친구들은 생각보다 행복하지 않다고 합니다 나는 무엇 무엇 때문에 행복하지 않아 라고 하면은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여기부터 저 끝까지 됩니다 저는 지금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너무 떨리고 그리고 내가 말실수를 할까봐도 그렇고 본선에 한 번에 합격하지 못해 나는 불행해 불행한 면만 보게 되면 불행한 것이지만 하지만 난 다시 한 번의 기회가 주어졌고 난 도전할 것이고 도전하고 있고 도전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난 행복하다 난 나를 발전시키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행복은 그냥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행복하고 그러면 다른 일도 슬슬슬 잘 풀리는 그런 이 내면의 세계지 누군가 아저 친구는 행복한 거야 하면 행복한 것이고 행복하지 않아 하면 행복하지 않은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행복은 주관적인 것이고 여러분들 모두 행복하시기 기원하면서 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와, 이 확실히 고3의 폐기가 느껴지는 어, 이 프레젠테이션이라는 게 정말 이좀 과격하고 약간 본인의 이런 진심이 울컥울컥 할때 정말 와닿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너무 잘 봤습니다. 야, 다음 김예순 프레젠터님의 네. 발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제가 이게 정말 <웃음> 긴장되네요. 김예순 프레젠터님, 어떤 주제를 선택하시게 될지. 네, 도전이 한번 다시 나왔습니다. 네, 김예순 프레젠터님, 도전적으로 이번 PT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준비되시면 바로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떨리시죠? 김예순 프레젠터님, 네, 지금 마이크가 안 나오고 있거든요. 도전! 네, 도전! <웃음> 저 매사에 도전하는 여자 김예순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자 50대 초반에 중개사 시험에 도전을 했습니다. 낮에 일하고 밤에 공부한다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법이 여섯 과목이 법인 과목을 야간에 그렇게 3년여 거쳐서 공부를 하면서 취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노후대책으로 바로 개업해서 지금은 4년차 공인중개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업에도 종류가 많습니다. 아파트 분양권, 토지, 상가, 재개발 그 모든 것을 전문가 과정을 마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도전한 것이 4년째 한밭대학교 부동산학과에 다시 도전을 했습니다. 도전은 그야말로 제 생활이 되었습니다. 방학을 이용해서 요양보호사 자격증도 따고 네, 이게 1분 PT가 어, 칼같이 지금 시간이 종료가 돼서요. 네 김혜선 프레젠터님 수고하셨습니다. 어, 확실히 정말, 아까보다 표정이 더 오히려 밝아지셨어요. 네. 부담 없이 하시니까 또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최성경 프레젠터님의 주제 선정 한번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즉석 PT 어떤 주제를 진행하시게 될지, 노재 이사님 주제 화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랑 도전 목표. 사랑이 처음으로 나왔네요. 네. 어 너무 로맨틱한 주제인데요. 네 최성경 프로젝터님 준비되셨으면 곧바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성경샘의 성경지명 최성경입니다. 어, 여러분은 사랑을 어떻게 정의하시나요? 사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어 저는 사랑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 자기 자신을 가장 사랑해 줄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저는 요즘에 나에게 쓰는 편지라는 것을 쓰고 있는데요. 어, 성경아 너 너무 잘하고 있어. 너니까 이만큼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사랑을 표현하는데요. 어, 제가 어떤 강의에서 들으니까 자기 자신을 I'm my mom 이렇게 표현하면서 자기 자신을 어, 자기가 엄마가 된 듯이 자기를 이렇게 다독여 주는 것이 가장 자신을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이렇게 떨어지신 분도 있고 붙으신 분도 있지만 이 도전 자체를 했다는 자체가 굉장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저 오늘 이렇게 제 자신 스스로 여기 이렇게 쟁쟁하신 분과 한자에 있었다는 것만 해도 너무 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를 이렇게 다독여 주려고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어, 정말 이딱 순서에 맞게 오늘의 마지막을 마무리하는 발표 내용으로 정말 훌륭한 구성이었다고 라 생각을 합니다. <웃음> 자, 이제 조금 긴장되지만 심사위원분들께서는 소외실로 이동하셔서 최종 심사 결과를 좀 어,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동해 주시죠. 그리고 저희는 잠시만 어,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회의실로 지금 13위원분들이 이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금방 갔다 올게요. 소회의실 갔다가 네네, 회의하고 오겠습니다. 좀 소감도 나누고 이야기 나눠주세요. 네네. 네. 저희가 이제 사단법인 한국프레젠터협회에서 오늘 제1회 3분 프레젠테이션 대회를 진행하게 됐어요. 이회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준비를 했는데 어, 2회 때는 또 이렇게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실제로 좀 참가하신 분들의 의견을 좀 여쭙고 싶거든요. 우선 14번 저희 프레젠터 정태명 프레젠터님 오늘 혹시 뭐 소감이라든지 이렇게 좀 반영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으실까요? 제가 오늘 또 늦게 와서 사실 저 밥도 못 먹고 달려왔는일 아, 끝나고 네. 바로 와서 경험 없이 이제 하다 보니까 아 앞에 그 프리젠터 분들한테 너무 또죄송한게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막, 막 세팅하고 하느라 그랬지만 오늘 다 너무 잘하신 것 같아서 프리젠터 분들 준비도 너무 잘하셨고 오히려 제가 너무 빈폐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다음에 또 도전하고 싶지만 예뭐또 네. 예, 기회가 올지 제가 오늘 잘했어야 되는데 <웃음> 네네 아니 근데 1회 대회라서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한테 정말 감사합니다 1회 오늘 이렇게 빛내주시지 않았더라면 어 저희가 이제 첫 발을 떼는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고요 그리고 또 어떤 게 인연으로 저희 협회 의 대회에 참가해주셨는지도 궁금한데요 저는 최진홍 프레젠터님이 궁금해요 어떻게 저희 협회와 접점이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오늘 알고 오셨는지 어떻게 오셨나요? 아, 이 대회에 참가하게 된 계기는 네네. 유튜브 김유석 박사님의 영상을 보다가 구독을 아 해놨는데 거기에 뭐 대회 같은 게 있다고 하니까 나 평소에 앞에 나가서 말하는 것도 좋아하고 친구들도 말을 잘한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진짜 학교 내에서만 잘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어떻게 사회적으로도 괜찮은 것인지가 궁금하게 해 되어서 참여하게 됐고 이렇게 좋은 기회 좋은 자리 만들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너무 훌륭하십니다. 최준호 프레젠터님와이뭐 나이를 좀 말씀드리는 게 그렇지만 이 고등학생들이 이렇게 당황스러운 자리에서 그것도 또 즉석 소감을 얘기한다는 게제 제, 저를 돌아봐도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 지금 굉장히 세련된 스피치를 구사해 주셨어요. 어, 대단하신 것 같고 앞으로도 좀 저희 협회에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과정이 있다면 좀 눈여겨서 적극적으로 참석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5번 저희 이소은 프레젠터님. 와이 오늘 정말 치열했는데 본선 진출 우선 너무 축하드리고요. 소감 좀 여쭤볼게요. 예, 아, 진짜 심장이 쫄깃쫄깃해지고요. 제가 아마 붙은 건 겨우겨우 붙은 것 같다는 생각밖에 들지가 않는 게, 어, 진짜, 어, 이거는 심사 기준 정말 낮춰주셔야 될것 같은데요. 너무 잘하시는 분이 많아서, 특히 저는요, 그 1분 즉석 비티 저한테 시켰으면 저똑 떨어졌을 것 같다는 생각밖에안 들더라고요. 근데 그걸, 그걸 다 소화하시네요. 정말 멋지신 것 같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은 2회잖아요. 정말로 한 번도 빠짐없이 다 본선에 진출하셔야 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음으로 진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저희 13번 이지영 프레젠터님, 1차 때 너무 아슬아슬하게 이게 2차 진출이 확정이 안 됐을 때 어떠셨어요? 오늘 소감이. <웃음> 아, 저는 도, 이 프레지던트를 지금 도전했다는 자체가 저한테는 대단한 지금 버킹리스트 중에 하나고요 또 무엇보다도 제가 이렇게 경험을 해보니까 제가 좀 3분이라는 시간을 빨리 이렇게 전해 드려야 됐다는 생각 때문에 말이 좀 빨랐던 것 같다는 생각 그거를 제가 네. 도전을 통해서 한번 느끼게 됐는데 두 번째 어, 다시 도전할 수 있는 1분 PT가 있어서 그래도 어, 좋았습니다 <웃음> <웃음>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9번 강진선 프레젠터님께서는 의상까지도 너무 이 화면 구성과 신경을 써주셔서 오늘 너무 인상 깊었어요. 오늘 소감 짧게 좀 말씀해 주시죠. 아, 저는 오늘 너무 재미집니다. <웃음> 아, 너무 일, 1점 차이로 떨어진 것도 너무 재밌고요. 네, 무엇보다도 이렇게 일회에 맞춰가지고 많은 추억들이 될것 같아가지고 너무 재밌고요. 그리고 매번 카메라만 보면서 혼자 리허설하면서 연습해봤는데 실제로 이렇게 전혀 모르는 분야의 사람들에게 제 이야기를 하면서 피드백도 듣고 또 사람들을 알아가는 것 같아서 너무 좋고 좋은 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웃음> 아니 네. 또 강재선 프레젠터님께서는 프로시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제일 죄송한데 부담이 <웃음>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이렇게 또 즐겁게 함께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잘 됐어요. <웃음> 어, 저희 이제 임원진 분들이 돌아오신 거 보니까 아마 결과가 나온 것 같거든요. 김효석 회장님께 저희 오늘 심사 총평과 함께 어, 최종 본선 진출자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네. 아이고, 아이고 정말 죄송합니다. 출전하신 분들은 힘드시겠지만 저희는 재밌네요. 아 재미라는 게 그런 재미가 아니라 뭔가 흥미진진하다. 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흥미진진해서 많이 배웠고요. 아 내, 나도 출전하면 70점도 못 놓겠구나 하는 생각이 <웃음> 들었어요. 야 이건 정말 살벌하다. <웃음> 냉정하시더라고요. 어, 다음 그, 그 대회 때도 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게 도전을 포기하지 않까 이거 보고 놀래가지고. <웃음> <웃음> 걱정이 그근데 슈퍼패스가 있으니까 제가 아까 해자벌자인데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슈퍼패스 슈퍼패스로 슈퍼패스. 이름 바꿀게요. 자, 어, 저희 이원 진들이 모여서 그냥 만장일치로 뭐 이름이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분부터 어, 발표할게요. 를 어, 그냥 이분 이름 딱 넣어, 어 통과 통과 이렇게 하신 분이 있습니다. 어, 누구 누구실까요? 예. 최진홍님이십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우와. <웃음> 우와. 네, 는 네, 네, 네. 기대됩니다, 기대됩니다. 최준홍님의 이제 본선 때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즉석 PT 너무 잘했어요. 즉석 PT에서 점수를 굉장히 많이 얻으셨습니다. 어쩌면 그런 그 순발력 있는 PT가 나왔는지 대단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또 저희 이모님들이, 아, 그래, 이분은 충분히 통과할 수 있다. 본선 가실 수 있다. 이십니다. 두고두고두고두고두고. 김진 님이십니다. 김진 프로젠터 아 예, 김진 프로젝터. <웃음> <웃음> 오늘 이상하네요. 어,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이제 어, 마지막 이분은 음, 많은 분들을 안타깝게 했죠. 그래서 어, 누군지 아마 짐작이 갈 겁니다. 가장 아깝게 까떨어지신 분이시죠. 예, 강진선 프로젠터님 그래서. 네. 아 <웃음> 네. 아 <웃음> <안녕하세요. 까불고 웃음> 저희가 예상을 5분 정도를 이렇게 본선에 진출하기로 했는데, 어, 여기서 또 제가 또 안타깝잖아요. 1회니까, 이회니까 아주, 아주 간발의 차이로 우리 임원님들은 다 얘기가 나왔는데, 이원이 다섯 명이 초과되는 바람에 아깝게 안 되신 분이 있어요. 근데 또, 또 회장 권한으로, 제맘대로 원래 <웃음> 어, 네, 아닌데, 회장 권한으로 한 분을 좀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기대되는 분이십니다. 최선경님 축하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 본선 진출하셨습니다. 아, 우리 저 간단하게 예, 본선 진출 소감 한마디씩만 들어봤으면 좋겠네요. 내가 사회를 보고 있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네네. 아니 오늘 회장님 심사 총평도 좀 간단하게. 아니 뭐 그거예요. 아까 하셨죠? 했던 네. 거. 어, 굉장히 네. 많이 배웠고. 어, 네. 여러분들께 많이 좀 알려주셔서. 어이이 정말 냉정하게 자신을 평가받을 수 있는 곳이잖아요. 저도 네. 한번 나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 정말 그 정말 냉정한 평가 감사드립니다. 네네. <웃음> 어최맨 끝에 호명 대신 최성경 프레젠터님의좀 지금 속함이 궁금합니다. 아네. 저는 사실 진짜 뭣도 모르고 제가 대구 사람이거든요. 뭣도 모르고 단톡방에 이게 우연히 보고 아 이제 신청을 했는데 제가 호기심이 많고 그렇다고 했잖아요. 신청을 했는데 오늘 막상 제가 아까 1번이라서 이제 사실은 오히려 미처 몰랐고 뒤, 뒤에 이제 프레젠터 분들이 다 전문적으로 뭐 이렇게 수업도 들으시고 하시는 분들인가 알고 계속 <웃음> 놀랐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문적으로 그렇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참여해서 아까 멘트 이렇게 코멘트 주시는 건 적으면서 앞으로 참고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또 좋은 기회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체인지 메이커를 저는 이제 교육 쪽에만 이렇게 학교 안에서 알리고 선생님들 대상으로 알리고 그렇게 했는데 일반적인 일반인 분들도 아까 이렇게 공감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도 저는 되게 스스로는 감동이 컸거든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알려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돼서 되게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네, 좋은 기회 주셔서 다시 한 감사드립니다. 네, 네. 아, 저희 어느덧 시간이 두시간이 넘어서 이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본선 진출자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만약에 본선 진출하셔서 최종 수상자가 되신다면 몇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우선은 한국프레젠터협회 테정회원 자격이 부여되고요. ICPP 프레젠테이션 이 자격증 실기시험이 면제가 됩니다. 그리고 우승자분은 한국강사신문에 저희가 홍보 기사를 또 게재해 드립니다. 본선 진출은 조금 더 준비를 하시고 출전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또 추후에 계속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열띤 자리를 만들어 주신 저희 참석자 프레젠터 분들 또 심사위원 분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이 1회이다 보니 또 아쉬운 점은 저희 협회 쪽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적극 반영해서 2회 때부터는 조금 더 나아진 모습으로 대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치면서 오늘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방 잠깐만. 네. 네. 네. 네. 나가기 전에 캡처해도 될까요? 아 네네 지금 아, 사진을 예, 찍으면 예, 제가 얼굴을 못했네요 네. 제가 중간에 캡쳐를 했는데 얼굴들이 다안 아. 나와서요 네네 찍어도 예. 될까요? 네. 사진 한번 찍겠습니다 하트? 네. 하나 저... 둘 찰칵 그리고 1차로 패스하신 윤상수님 이소은님도 축하드립니다 어떻게 제일 먼저 패스 하신 분들이 축하 덜받았어 지금. <웃음> 아니 저희 <웃음> 윤상위원분들 안 계실 때 한번 여쭤봤어요. 알겠어요? 아, <웃음> 아, 아,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어? 윤상숙 프레젠터님 맨 끝에 좀 화이팅 한번 외쳐주세요. 기운을 음. 저희가 받고 싶어요. 오늘. <웃음> 화이팅 어, 한번 외쳐주세요. 네. 네. 한번 외쳐주세요. 사진 조금 더한번 찍어야 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운을 드려서 아, 저 이렇게 성공적으로 이래 프레젠테이션, 경영계를 마치게 되어서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감사드리고, 네, 준비하시느라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저희 다음에는 더 좋은 모습으로, 활기찬 모습으로 만나뵀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달 후에 뵙겠습니다. 강진선님한테 한마디 드리고 싶네요. 어, 네. 오늘, 오늘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셨잖아요. 아, 네. 제가 네. 이제 오늘 프레젠테이션에 Who are u h m I? 가 써있어요. 여기. 하하 <웃음> 준비를 했는데 앞에서 하셔가지고 네. 어,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웃음> 준비를 했는데 앞에서 한 거야 바로. 어, <웃음> 그러신 요 어, 네.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웃음> 그래서 저희가 탈락된 거예요. <웃음> <웃음> 네. 남편 당황... 떨어지신 분들 네. 꼭 다음 달에 다시 봬요. 예, 네. 다시 보기 달하겠습니다 <웃음> 우리 이지연, 선생님 꼭다시 뵙고 싶습니다 지리산 네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니다 이지현님 네. 너무 잘하셨습니다김사연 선생님 사다시사요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니다니다정사합니다감사꼭다시뵙겠습니다수고합니다 <웃음> <듣고> <웃음> 네, 니다네다들수고니다습니다네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니다 감사합니다. 니다 오늘 저협회 이사님들 회의는 너무 늦어서요 어, 다음 주에 하는 걸로 할게요 너무 늦어서 쉬시고요 다음 주에 어,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들어가세요 네, 예, 이번에 또 계속 수업이 있어서 이제 나가시면 됩니다 <웃음> 계속 수업해야 돼 <웃음> 나가시면 됩니다 네.